곧이어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정이 정답은 안타까워요. 제시제이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더 깊이 있는 뉴스룸. 다시 시작합니다. JTBC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바뀌었고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조금 늘었습니다. 첫날 모습이 어땠는지 또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논란이 된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반값 월세를 기대하고 LH 청년주택을 신청했다가 입주를 포기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LH가 등기를 잘못 내서 그렇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적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로 나온 확진자 수는 여전히 천 명대입니다. 지난 7월 초부터 무려 두달 동안 계속 네 자리 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백신 접종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1차 접종이긴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겁니다. 아직 방역 고삐를 늦출 상황은 아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 이른바 위드 코로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시간도 늘었습니다. 먼저 여의도에서 취재 중인 박민규 기자를 연결한 뒤에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식당가에 오늘 손님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호프집인데요. 빈자리가 들어가 보면 꽤 많습니다.